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340억 원대 횡령과 100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에 대한 답 역시 다시 한번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것이다라는 점이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민이 주신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채우고 결국 법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은 이제 끝나야 될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처벌에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재판부의 지적은 정말 뼈아픈 지적이고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명박 정부 강요 및 청와대 수석 1동이라는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판결은 참혹한 정치보복이다라는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그리고 뇌물수사건에 수 법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분들이 반성 없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출 수 없는 사실이 있고 역사가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